저 예수 의지해요. 나의 피난 저 예수 의지해요. 나의 가는 길.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.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. 세상을.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천천히 주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,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, 사랑해요. 세상. 위하여.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게 하나님께 양반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